이곳 툰드라 지형은 상당히 춥습니다. 겨울바람이 쌩쌩 불며 다른 생명체들의 접근을 방해하죠. 그때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집이 저기 보입니다. 이글루라고 많이 부르죠. 이글루는 누가 지었는지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우며 플레이어들이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개념입니다. 이글루 내부에는 침대와 양털로 이루어진 바닥, 화로 조합대 등 일반적인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조촐한 구조물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죠. 바로 바닥입니다. 양털 시트를 치우면 이글루의 지하실로 향할 수 있는 통로가 나오는데요. 깊게 연결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웬 작은 실험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민 한 명과 감염된 주민 한 명이 갇혀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옆에 있는 양조기와 상자에는 각각 나약의 물약과 황금 사과가 준비되어 있죠. 주민의 해독법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플레이어는 좀비 주민을 해독시킨 뒤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홍, 홍뿐 무슨 영문으로 이곳에 갇힌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구출된 주민들은 클레이어가 인공적으로 마을을 만들 때 요긴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